네 번째 시간 155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또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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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신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또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음. 그, 바울이,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확인한 바 있지만, 고린도 전서 강해를볼 때, 바울이 이런 그 서신을 쓰고, 이런, 이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참고도서가 크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무슨 지금같이, 주석이 넘쳐가지고, 뭐, 그냥, 어,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서 글을 쓴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그, <웃음> 사도들 통해서 전승된 그런 어록이나, 이 구약 성경을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나, 또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게 완전히 개척자로서, 선각자로서, 선구자로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지혜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예 사람의 지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아간다고 할 때는 성신께서 깨우쳐 주셔야 알기 때문에, 말씀과 성신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 런 강조를 위해서, 사람의, 그, 당시에 뭐, 저기, 괴변론자들까지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그런, 그런 말장의 말처럼, 말을 꾸며가지고, 말을 지어내서 뭘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철학적으로 추론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추론이 그 결론으로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게 있고 그걸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고 전승된 말씀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 우리가 과연 그렇다는 걸 알고 그 성신을 더 의지해서 그어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교회적으로 누려가야 하는가를 성신이 깨우치는 속에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너무 넘치는 책자들 때문에 성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참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예. 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주석을 쓰고 강의를 한 분들 성실 의지해서 한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좋은 참고서가 되는 거죠 우리 김홍전 목사님 글이나 뭐또 우리 칼빈의 칼빈 선생님이 글이나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 사실 칼빈의 글도 거의 뭐한 300년 가까이 묻혀 있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조금 그 해석 저번역이 되고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잘 모릅니다.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 <웃음> 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해서 효력 이 있게 되는가. 155문부터 보도록 합니다. 은혜 방도로서의 말씀. 오늘부터는 우리가 세 가지 은혜 방도 가운데 첫째로 말씀에 관련된 주제들을 살피겠습니다 말씀에 관련된 주, 주제들은 155문부터 159문까지 모두 다섯문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155문은 말씀이 어떻게 구월위에 효력이 있게 되는가 또 156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가 또 157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또 158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할 수 있나 또 159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명받은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전해져야 하나 네. 155문에서 어, 은혜의 방도인 말씀에 관해 전반적인 교훈을 다루고 또그 위에서 156문과 157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관련해서 나오고 또 158문, 159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교훈을 다룹니다. 그래서 155문에서 첫째로 말씀이 은혜의 방도라는 것은 말씀의 낭독, 말씀 읽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복음 강설도 그렇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신께서 말씀 낭독과 강설을 효력 있는 방도로 쓰신다. 셋째로, 우리는 성신께서 말씀을 효력 있게 쓰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익들을 배울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유익들은 다섯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 그건 차례대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방도인 복음 강설. 먼저, 우리는, 말씀의 은혜의 방도라고 할때 특히 복음강서를 성신께서 쓰시는 사실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방도들을 정하신 사실입니다. 바울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제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스 4장 7절로 12절 이각 사람의 그 제가 읽겠습니다. 그부분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 아, 하심이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가를 교훈합니다. 10절에서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하늘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도의 몸을 세우시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입니다. 사도가 에베소 1장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심에 관해 교훈한 그 내용입니다.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의 가치가 어떤가 교회의 영광이 어떤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거죠 만물 회복을 위한 기관으로서 주님이 이 교회를 쓰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토를 지극히 높여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그리토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교회는 그리토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리토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곧 부활하신 그리토의 충만입니다. 그리토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래 그리토의 몸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이 주제를 깊이 상고하도록 하고 오늘은 결론만 말씀드리고 우리의 주제로 곧장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리토의 몸으로서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말은 그리토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답게 세워가시는 그 일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날에도 어, 교회가 주님의 몸답게 서나가는 목적을 위하여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기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져 나아갑니다. <웃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첫 창조에서 우리를 그 아주 신과 같이 만드셔서 교통 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셨는데 우리의 타락으로 그게 어그러졌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그 일을 회복하시고. 그러니까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만물 충만을 위한 척도, 기, 아주 첫 걸음이 되는 거죠. 척도도 되고. 이게 교회가 참 굉장히 가치 있는, 영, 세상에서는 유일한 영광의 기관입니다. 그냥 여기 뭐 빛이 뭐, 저, 확 비춰가지고가 아니고요. 실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그 착한 행실이 깊이 빛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토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걸로. 어, 말과 행실로 그걸 다 드러내는 거니까. 우리는, 저희, 에베소서뭐 2장에서도 보지만,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런 가운데, 각 각양의 우상숭배, 거기에 빠져있던 그리고 자기 쾌락과 자기 자기 영광과 자기 실현과자 어, 보람을 그 위에서 살던 자들인데 이제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로 어, 쓰는 쓰이는 거죠. 그리스가 굉장히 이, 이제 우리의 저, 전부가 되고 유일한 것이 되는 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조차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 존재로나 사역으로나. 개별, 개별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서로 상합하고 어. 연락해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이죠. 이 진리 위에서 우리는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토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을 경영해 나가십니다. 이 세상은 뭐 그 열강들의 그 대통령들을 써가지고 그 무슨 하나님 나라 진행하는데 뭐크게 기여하도록 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의 그 수단들이고요. 이그 실제는 은혜 의 왕국의 전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 가치와 영광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리토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지 아니하면 그의 눈앞에서 역사는 오림무중이 될 것입니다. 예?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죠. 아무리 무슨 뭐 하나님을 달달 외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고 예? 그런 거를 어떤 걸 하나님의 이적적인 일들을 다 경험하고 있어도 실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주님의 그렇게 그 주님이, 주님이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뜻이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만한 모습,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린, 오림무중 가운데 암중 모색한다고. 그 전에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어, 눈뜬, 당달봉사죠. 눈뜬봉사. 다 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안매한 가운데 있는. 역사가 오림무중이라면 그의 인생행로는 안개 속과 같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신령한 일에서 완전히 소경입니다. 오직 그리도의 몸에 속해서 그 지체로서 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고 점점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어디 가든 뭐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예수 믿는 것의 온전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 말은 맞는 거죠. 그런데 반쪽 복음이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정도의 그런 값싼 복음으로 어 말하는 그런 교회 속에서 속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거는 뭐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오만하게 구원을 누려가는 건아니에예요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늘나 나로서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주력한다. 그런 것이 이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오직 그리도의 몸에 속해서 그 지체로서 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고 점점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도의 몸답게 서가는 일이 없다면 그 교회에 속한 신자는 거룩한 길을 걷는 데큰 장애를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리 위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서로 대하는 일이 없어서 사사로움이 판치고 사람의 말이 왕노릇 타는 곳에서는 신자의 영혼이 여름 가뭄에 파리에 가는 그런 이삭줄기와 같다. 여름 가뭄, 뭐, 미국 어느 주는 뭐, 1200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모든 게다 말라붙어버렸더만요, 보니까. 그런, 그런 가뭄에 사실 뭐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죠, 다. 그런, 그런, 상태와 같다는 것. 반대로 신자 각각에게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로 말미암아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신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대로 자라나갑니다. 그러니까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존재인데 그래도 주님의 공유를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사, 사, 살게 되면 이제 흔들림 없이 이제 굳센 대로 나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열매 맺는 대로 나, 자라가는 신자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와 같아질 부활을 향한 소망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건 <웃음> 뭐 로마서 6장 같은데서 나오는 얘기네요. 해마다 금융 위기니 환경 위기니 하면서 온갖 문제가 지구촌에 심화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자와 교회는 확신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전진합니다. 그냥 무슨 금융 위기다 환경 어, 위기다 뭐 여러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부활의 소망은 어디로 간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웃음> 그 전진하는 길 위에, 이제, 인류 역사가, 어 전, 저기, 전개되어 나갑니다. 항상, 어 인류 역사는, <웃음> 인류 역사는 그리토 중심, 그리도인 중심으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이게 사실이 아니면 우린 전부 정신병자예요. 어이, 무슨 세상, 뭐, 돈을 쥐고 흔드는 세력들이 있고, 권력을 쥐고, 무기를 쥐고 흔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우리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고? 그건 우리가 성경적인 보증이 없으면 우린 정신병자들이죠, 사실은. <웃음> 세상 역사는 우리를 위해서 어, 섭리되고 전개된다 이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또그 책임감도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웃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교회의 전진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진토 위에 있는 이 형편 없는 우리를 통하여 실로 웅장한 일을 하늘에서 경영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가지고 강한 자를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 진리 아니에요. 반전적 진리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신다.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그래요. 당대 유명자한 학자들 박사들 많이 있지만 안 쓰셨거든요. 저 변방에 갈리로 릴 가가지고 그때뭐 성경에 응하는 차원에서 오셔서 그 일을 했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당신의 구속역사를 전진시키고 확장시켰다. 그런 자들도 사실은 다 주님이 십자가 질 때는 다 내빼고. 네 나중에 장례 치료하는 뭐 여자들이나 몇 사람 왔었는데, 주님은 인간의 체질 을다 아시고 아시고 어, 섭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돈무지 거기에 에, 뽑혀서 쓰인다고 하는 그 일에 뭐 어떻게 그냥 형언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그 감격과 영광이 있어요. 혼자 이게 기이한 이 신경증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실제 사실이거든요. 이 형편없는 우리들 뭐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학식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위대한 일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십니까?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어떻게 거룩한 교회 에, 주님의 몸으로 세워 가십니까? 먼저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도의 선물의 <웃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 사람의 어떤 그 뭐, 조건 여부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수요하심의 모든 조건이 달려있어요. 각 사람이 집사로 봉사를 하든, 장로로 봉사를 하든, 뭐, 말씀사역자, 봉사를 하든, 성도로 봉사를 하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 동질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한테 확인이 돼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지만 <웃음> 그, 그런 것들이 실제적인 것 아닙니다. <웃음> 그리토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리토의 선물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신자가 이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토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몸을 세우시는데 주님의 지체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선물로 어 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음. 시편 68편의 말씀을 좀어 시각을 바꿔서 이제 그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몸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자라는데 마치 몸이 자라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는 중요한 이유는 물론 머리이신 주님이 이 몸을 자라게, 이 몸이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을 주신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몸을 이루는 각지체가 함께 자라서 전체 몸이 건전하게 자란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독불장군은 없어요. 천하의 그 바울도 그 옆에서 돕는 자들 소소한 돕는 자들에 의해서 그 사역이 그더 빛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웃음> 각 지체가 불량대로 역사하여야 온 몸이 자라고 그 몸이 스스로 세웁니다. 그 몸이 스스로 세운다는 말은 주님이 치히 세우시고 각 지체가 함께 자란다는 사실을 위해서 다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교회는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자라가는 길에 주님 이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아니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에 있는 독립이 그런 뜻입니다. 그 요한일서를 우리가 볼 때도 그 신자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럼 뭐그 직분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는 뭐고 또그그건 뭐고 또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건 뭔가 그만 아니죠 사람이 이렇게 말을 전해도 그거를 사람의 말로 안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각자가 깨달아서 자기 은사의 그 직임에 충성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사람에게 받는게 아니고 주님께 받는다. 그런 말이.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주님이 지도자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도 심고 물주는 역할을 한거예요 자기네들이 잘하게 하는 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가지고, 주님의 몸을. 그러니까 이 독립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의 독립이다. 이제 어린아이 때에는 뭐 이제 다그 지도, 보호자 위하에 있는 거지만, 장성하면 독립하는 거죠. 이제 직접 하나님과, 어 이제 독대해서 은혜를 누려가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독립하는 그것입니다. 심지어 한 지역교회가 다른 교회와 협력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만, 다른 교회를 결코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도 아까 강설 때 얘기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존하려고 한게 아니다. 이 바울은 이미 신학이서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확인하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내신 결과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 위에 성도 없고 직분 위에 직분은 없어요. 또 교회 위에 교회도 없어요. 그게 개혁주의 그. 그 개혁주의 신학인데 <웃음> 그 큰교회라고 작은교회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큰교회 목사라고 작은교회 목사 함부로 하고 큰교회 성도라고 작은교회 성도 함부로 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 각자 다 독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어, 주님이 세워나가시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이, 이 뒤에 또 나오네요 마찬가지로 한 지역 교회가 힘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도울지라도 결코 그 교회의 독립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지점을 내 가지고 아, 우리가 주는 거 받아서 잘서 이게 아니, 아니라 이 말. 요 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해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돕는 거예요. 위에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거죠. 바로 서도록 <웃음> 이 교회가 스스로 세워나가는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도움받는 교회에게 큰 해악을 끼친 것일 뿐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의에서 로마 카토릭 교회에 어, 타락을 설명하면서 바로 이 점을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황이라는 말은 잘못된 우리말 번역이고 실제 교황이라고 번역된 포프 라는 말은 아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로마 주교를 가리킵니다. 교회 초기부터 주님의 교회들은 주교들, 감독들이 있었는데 교황은 로마 그 관구의 그, 그, 음. 주교일뿐입니다. 물론 로마가 제국의 중심지라는 그 특성이 있어도 로마 교회는 여러 면에서 다른 교회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런데 지방의 주교가 자기 교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로마 주교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로마 주교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들이 있어서 게다가 어려움이 처한 형제 교회를 동정하는 마음에서 돕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런데 돕는 교회나 도움받는 교회가 사도의 교훈대로 스스로 세워나가는 이 본질적인 정신을 붙잡지 아니한가 다르에 도움받는 교회는 점점 로마 교회를 의존하게 됐고 로마 교회는 늘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권력을 탐하게 됐습니다 도움을 주는 교회나 도움을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늘 회개하지 아니하고 반행과 전통을 탑습해 나간 그 역사적 결과가 바로 교황의 절대권이라는 이 비성경적이고 사악한 주장입니다. 교황이 그리토의 지상 대리자라 하면서 하늘의 주님을 마치 뒷방 노인네처럼 취급하고 교황이 지상의 모든 일에 절대적 권위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게하나님 나라의 그 직분이나 직위는 섬김의 직위에요. 지배, 권력의 지배 권력이 아니구요. 다 섬김입니다. 말씀을 수정 드는 자들로서 그 말씀에 인도를 쫓아서 수정을 드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진짜 지금 교회 관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우리가 잘알수 있어요. 큰 교회에 이건 그러니까 개혁 교회라고 하면서도 가 보면 노예가 보면 큰 교회 목사들이 큰 소리 치고 예. 네. 작은 교회 목사들은 깃 소리도 못 하고 헌금 자으면 어디 가서 뭐 말도 잘못 하고. 그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권력구조가 세상적이면 그건 완전히 사단적인 권력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선의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호리지차가 천리지차가 된다고 털끝만큼의 차이가 저기 멀리 나가면 천리로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철저히 서 있지 아니하고 사람의 호의나 선의로 대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끔찍한 괴물로 변화하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아니라 끔찍한 괴물이 됩니다. 세상에, 아주 세상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괴물이 됩니다. 도움받는 교회는 그리토의 사랑의 통치를 받지 못해서 피폐해지고 도움 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버리고 사람의 권력, 사산적인 권력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 전하는 직분과 관련하여 교훈하는 내용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써서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실 텐데 그 고귀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대부분 저기 앞에 음. 내용 목사와 교사를 빼놓고는 사실은 이거는 다 임시직이에요. 항전직은 목사와 교사. 목사, 즉 교사. 음. 요 건데 말씀에 직분자를 교회에 선물로 내려주셔서 이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십니다. 이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진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섬길 때도 겸손하게.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섬길 때에도 겸손하게.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섬길 때에도 아주 겸손하게. 그 겸손하는 것은 그 추종에서 따른다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해, 수종을 들고 그렇게 내가 절대 높은 위치로 산석에 들어가지 않는다. 동일한 위치에서 서로 온전케 되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어, 그, 성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십니다만 성도가 그 선물을 쓸 준비를 갖추려면 반드시 직분자가 전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어, 바울 사도가 순회 다시 순회 사역을 할때그 도배에서 그냥 수리아까지 짧은 거리 그냥 거기서는 내리막 길이거든요. 타오스산맥 내리막 근로에서 쭉수리아는 내려온 금방 오는 길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길을 다시 간 거예요. 그 교회를 그냥 복음+ 복음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교회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 아니 아니까. 이제 만물 충만을 위한 기관으로서 서도록 이제 직분자를 세우러 간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 그 말씀부터 충분히 가르쳐 주려고 한 거.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고난, 수고, 위험,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려고 한 거지. 그 자발적으로 한,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항상.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 28절 말씀이 사실 그 겪은 어려움은 교회를 위한 염려의 어려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크게 할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내진 결과만을 보고 한 거죠. 자기가 이만큼 수고해서 뭐몇 명을 전도해서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이 그 붙이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16절에 보면 그 이제 어 마디와 지체라는 표현이 예 나오는데 온몸이 잘 자라려면 강, 어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분량대로 역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체를 이어주는 마디가 어 필요합니다. 물론, 마디도 몸의 지체일 뿐이고, 다만 그 역할에서 지체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분량대로 역사할 수 있게 하는 점에 독특할, 점에 독특할 뿐입니다. 다른 지체들 없이 마디만 있어서는 온몸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적이니까 그러죠, 몸이. 우리가 사실 이, 이 욕심도 참 몰라요. 내 몸도 하나 잘 몰라. 옛사람의 몸도 잘 모르고, 이 영혼도 잘 몰라요. 이참 그렇게 어둡죠. 한시적인 뭐 70이요, 강건하면 8 0대 요즘 조금 더 살아서 더 산다고 해도 너무 몰라요. 그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 자기 분야만 알고 잘 몰라요. 그 유기적인 그런 관계로 이게 이 생명이 이렇게 그자 그렇게 확 피었다가 이제 스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 정신에 대해서도 더 모르고요. 옛사람의 정신 사고 너무 몰라요. <웃음> 그세 사람의 그세 사람의 그 상태 정체 그걸 우리가 진짜 잘 알아서 그걸 취해가는 게참 중요합니다. <웃음> 좀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말씀 직분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없이는 그리도의 몸은 세워지지 아니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뭐 집사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서 그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했지만 이제 통상적인 경우에는 안 되지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 그, 음. 교회가, 바른 자태를 구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도의 바른 자태를. 우리, 그, 헌장에 이 교훈이 잘 규정된, 구현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9조 11조를 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읽고,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교회의 성립구조. 한 교회는 교육자와 신도로 구성된다. 모든 신도는 교육자가 풀어 가르치는 말씀에 순복하여 교회의 속성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마음을 기울여 노력함. 교육자와 신도 간에는 그리토의 사랑으로 연락하고 교통할지며 각각 그 의무를 다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 보존하며, 주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충실히 나타내도록 한다. 그 다음에, 교회 조직. 한 교회는 한, 한 분의 교육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규정에 따라 조직한다. 이제, 이제 규정은 이래도 법은 원래, 그, 우리가 이제 돌투, 법도 봤지만, 법은 옷과 같은 거예요. 법은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법은, 법은 사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법이 이러니까, 아, 이거 무슨 같은 양인데 무슨, 저기, 같은 양들끼리 무슨 목사와 그 성도로 구성된다고 해요. 다 양으로 구성된 거요 이런 주장을 하고 해버리면, 이제 회중교회의식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세워가진. 그리고 한 사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이게 감당이 안 돼도 처음에는 개척자들은 그 누가 그걸 감당을 합니까? 외부에서 오히려 지원을 받아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정상에 세워지면 세워진 사람들이 잘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본인은 떠나는 거죠. 이까 그러니까 뭐. 우리 우리 개인의 무슨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닌데, 교회는 진짜. 그리고 그, 꼭그다 조건이 갖춰져야만 하는 게 아니. 사랑. 요즘 혼인관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다 갖춰져야 혼인하는 줄 아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사랑하는 거 하나 있으면 혼인했잖아요. <웃음> 그게 좀좀 좀 미련해 보이고 무식해 보일지 모르는데. 아무튼 가장 핵심적인 걸 먼저 뒀기 때문에 그 뒤에 것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핵심적인 걸 빼놓고 외부적인, 부분적인 걸 먼저 따지니까 이게 진짜 안 돼요. 결혼이 결혼이 안 되고 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튼 이 법이라는 것그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이법 자체를 위해서 안식일이 뭐 저희 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이라는 게그 이게 법을 적용할 때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주일 총회 결정도 보겠지만 그 총회 결정이라는 게 사실 그 과도기 쪽에서 아도기 속에서 뭐 그렇게 목회적 배려를 해줘서 그렇게 결정을 해준 거지.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그거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웃음> 정통주의적 법, 법통주의자들이 보면 틀렸다고 하지. 그, 그왜 그렇게 타협하냐. 근데 진짜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잘 알아야지. 그걸 구분 못하고 무조건 타협이라고 다 한, 한 통속으로 몰아대면 그건 참 무지한 겁니다. 법에 대해서. 일반 법으로도 참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법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을 위해서 있다. 잘 알아야 돼. 그런, 그런 것들. 오늘 뭐, 여백에 대해서도 잘 배웠는데. <웃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